어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존에 너무나도 잘 쓰고 있던 아이템이 광명을 그려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꽤나 있는 드라이 샴푸입니다. 드라이 샴푸인데요. 아마 드라이 샴푸 검색하시면 좀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판매량이 좀꽤 되는 드라이 샴푸인데 제가 다른 드라이 샴푸도 사용해보고 이것도 사용해봤는데 요게 그나마 이제 하얀 가루 있죠. 유분을 잡아주기 위한 하얀 가루가 좀적은편이면서 유분을 잘 잡아주면서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향이 너무 좋아요. 우리 샴푸 사용할 때 보면 향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. 레몬, 네롤리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게 약간 레몬의 그 상큼한 그런 향이 나면서 약간 요거 뿌리고 나서는 샴푸 못뭐 썼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. 드라이 샴푸를 썼다라고 말하기 살짝 민망하니 해서 얘기를 해주진 못했는데 다른 드라이 샴푸에 비교해서 좀 좋았던 게 하얀 가루가 좀 남김없이 잘 털리면서 유분이 잘 잡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제가 그래서 요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감지 않은 머리를 준비해서 영상 찍어봤는데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. 자 정말 정확하게 리얼한 실험 효과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약한 3일 정도 머리를 일부러 안 감았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드라이 샴푸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기름짐이 없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충분히 흔들어준 상태에서 확실히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드라이 샴푸에 비해서 분사하고 나서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생기거나 이런 거 정말 전혀 없어요. 여기는 안 뿌리고 여기에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기름기가 없어진 게 보이시죠? 약간 볼륨도 살아온 것 같고 자 뿌린 쪽과 안 뿌린 쪽을 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뿌려서 정확하게 좀 머리를 안 감고 외출을 해도 되는지 그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화장실 가서 조금 어려운 정 가루 날림이 좀 있으니까 뿌리고 나서 빗으로 좀 확실하게 좀 빗고 왔어요. 그럼 이렇게 보면 볼륨 상태라든지 아니면 유분기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제거가 돼서 좀 급하게 외출할 때나 지금 좀 머리 감을 시간이 없다.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쓰실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보여드리면이색 아, 가루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죠. 그리고 생각보다 머리에 볼륨이 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? 어,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유분을 제거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수리 냄새 좀 우리 하루만 안 감아도 사실상 좀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어, 기름이 지지 않더라도 냄새 제거용으로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장마철에 머리 좀 드라이해도 좀푹 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. 파마를안해서좀 생머리인데 난좀 드라이로 오늘 이쁘게 했는데 좀 상했다. 그랬을 때 볼륨을 살려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랩 드라이 샴푸 소개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한번 사용해보세요. 냄새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